Okay, I think, I think we have everyone now, that who's oh, taking yeah. two entire weeks, yeah, total eight people. Good. Um, how are you guys? Are you, are you surviving? <laughs> And uh, Nada, can you, can you turn on your mic? Uh, you you have a question you, you need a t o u b l e shooting today right yeah um, I was actually as I told you guys in the slack when I tried opening up the examples why it turned out this there is missing components in my rhino a yeah, n my grasshopper sorry uh -huh. yeah we, we we can help you out today yeah so y yeah. e And h a actually, we just for ice breaking, like, uh, it, I think it's kind of good. It's like, like kind of private meeting for you need to is first time today. So I think it's good to just introduce one by one. And I, I we understand like some students are kind of uh, comfortable with in Korean. So uh, just talking Korean is fine. If, if Nada uh, understand about this uh, situation, we try to translate it on chat. Is it okay Nada? I mean, I have no problem with guys what language they speak to speak I don't speak Korean, but yeah, feel free. Yeah. What <laughs> yes, <laughs> yes, yeah. Yeah. Yeah, yeah. So for some students, like they, they really have kind of hard time uh, with English. So we just uh, kind of like uh, try to help them out, you know, like just to make kind of a smooth, smoother conversation. So, but uh, just for ice breaking and knowing each other, we just introduce ourselves uh, uh, now. And yeah, some students might just uh, uh, talk in Korean, so, but I, I will, and uh, NJ or Asunga will uh, type on chat so you, you can understand what they are talking about. So sorry about that. Uh, <laughs> oh, no, yeah. no sorry. <laughs> Yeah. Okay. Good. So, yeah. Maybe like, uh, myself and also NJ, we we introduce ourselves maybe in English and Korean both. Uh, and yeah, just let let's do some kind of ice breaking now. So, can you start, NJ? You you you sure, introduce yeah. yourself and in Korean sure. and in English both. Sure. Yeah. yeah. Uh, my name is Namjoon Lee. You can call me NJ. Um, as I introduced yesterday. Uh, yesterday. <coughs> Sorry. So I'm, I'm a computational designer and visualization specialist uh, in NJ Studio since 2004. Now I'm currently working at R3, uh, which is GIS firm, as a software engineer. Um,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랑 비주얼 라이제이션 관련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SD에서 그 엔지니어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워크샵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어쨌든 좀 각자 원하는 소정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우면서 가면 2주 동안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Yeah. Oh. oh. a Yeah. And maybe Suna, can you introduce yourself first? Okay. Uh, hello, everyone. I'm a uni master of uni two, and my name is Suna Che. And uh, apologies first of my video off <laughs> because actually, in, in fact, there's a handyman coming to my house to fix uh the air conditioner. So I had. to move myself into a like weird corner of the house so I cannot really turn on the, the camera uh, and I at the moment currently I'm a PhD candidate student in Yonsei University with e n Sol and Hajin in this room actually they're doing their master's degree now and I've also studied at the AA, like other tutors. And personally, I'm in interested in coding and its application into GIS or other geocoded data. So that's why I, I was met, I was matched with n a m j u and j a n g y e o n And I hope we all make a very Productive weeks, and as I said yesterday, just have, have fun first of all.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철승아라고 하고 여기 있는 은소리하진이랑 같이 같은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고요. 어 저도 학부는 연대 건축과 나오고 AA같 가서 공부하고 다시 연대 돌아온 케이스인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어 좋은 선생님들과 같이 워크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코로나 아니었으면 못만들어졌을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 다들 열심히 수업도 따라주시려고 들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국말로도 세션 따로 운영 하고, And we move on to j o n g h y o n shall we? Yeah, yeah. Uh, hi, everyone. My name is Jonghyun Woo. I'm, uh, I just uh, uh, graduated my uh, doctoral uh, uh, degree at Uh,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And, and um, I had, I had a kind of very uh, diverse kind of uh, uh, background. I, I studied art and uh,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and planning. So uh, yeah, but my research focus e d on uh, network analysis and in transportation and urban design field. Uh, so I'm, um, and also my doctoral dissertation is about the uh, network analysis and accessibility. So I, I know uh, Namjoo for a long time uh, and he, we just uh, worked together uh, very recently. And uh, uh, so this workshop is very uh, kind of uh, special for us as well because we just uh, learn each other. And we just uh, uh, develop a kind of very uh, nice um, compiled kind of one project um, um, throughout this workshop. Uh, uh, and also we really kind of excited because we uh, this is kind of like very initiative project for us, but uh, like we met Uh, you guys and uh, we can develop together. So we are very excited about this chance as well. So if you are uh, interested about uh, our uh, research method and practices, just uh, feel free to contact us. And uh, we are always open to talk with you and uh, develop uh, any kind of like uh, design or architecture related uh, project. So, yeah.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우정현 이라고 하고요. 저 이번에 이제 5월에 박사 졸업했고 지금은 이제 하버드 어, 연구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음, 이, 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남주 선생님 소개로 오픈에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어, 어, 되게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다 멀리 있는데 이렇게 만나서 작업할 수 있고 또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디벨롭 된다는 것도 신기하고 근데 저도 학부는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어, 또 이제 어, 여러 가지 그 대학 생활에 대해서도 다시 뭔가가 여러분들 보면서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되게 생소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처음 한번 들어보는, 이렇게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 내용들이 사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에서는 되게 활, 정말 되게 활발하게 리서치 되고, 어,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접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뭐 끝나고도 계속 뭐 포스 프로덕션이나 이제 이남도 선생님이랑 저희는 뭐 페이퍼나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이렇게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 참여하고 싶으시면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어떠한 질문이든 이렇게 저도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교수님들이 항상 얘기하죠. Please have stupid questions. 그러니까 너 바보 같은 질문을 많이 하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학교 에 있으면 이제 나, 이게좀 바보 같은 질문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데, uh, please having stupid question.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항상 질문하고, 난뭐 영어든 한국말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번역하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좀 좋은 프로젝트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Um, so next, Na Nada, you, you want to go first? I'm sorry, your voice is breaking. Oh, oh okay. okay, sure. Yeah. Uh, can yeah. you go first? I mean, yeah. As well as yeah, sure. Yeah, I mean, I'll try. You might excuse my, my sleepy self and sleepy voice because it's 2 a.m. here. I'll so, I just wake up. Oh, okay. Yeah, and I just wake up. I'm Nada. I'm, I'm currently pursuing my, uh, my final year as an architecture student and um, here in Egypt. I'm based in Egypt uh, right now. Um, And I'm super excited to be with you guys. It's my first time to be in the social algorithm workshop. Uh, but I really got excited when uh, s o m m a n Ham mentioned uh, the workshop uh, during uh, my workshop in AA visiting school. And I, I, I was really waiting for the time to participate in. Uh, I'm currently interested in social studies and, uh, and the urban analysis, especially because in uh, my university were were somehow focused on the environmental analysis and ignoring some aspects of the social and urban analysis so i'm pretty sure i really wanted to compensate that and i'm pretty happy to be with you thank, thank you. you we can go quickly a little bit yeah hey, uh, we are running o u t of time 예예. Yeah, yeah. so who's next? Um, 뭐 한국말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국 네. 네. 저희가 타이핑할게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빡, 짧게 짧게 네. 이제 자기 그, 자기 최은... 이터이스랑 뭐에 그, 관심 있는지. 지금 그, 네. 화면 레이아웃에선 최은솔 친구가 이렇게 <웃음>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먼저 부탁드리. 뮤튜 어, 꺼주세요. 마이크 뮤튜 되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원에서 석사 4학기 과정을 하고 있는 최은솔이고 이번에 사실 그레스오퍼나 이런 걸다 처음 써봐가지고 그래서 사실 어제 수업 이런 걸 약간 따라가기가 어렵긴 한데 그 이남주 선생님 유튜브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서 약간 그 저희 수업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없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은 그걸 통해서 공부하고 오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아니 은솔이 하고 싶은 거 논문 논문 관련된할수 아, 있는지 어, 할수 있는 거 타타 <웃음> <웃음> 맞아 좀더 배워보고 네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아, 넥 x t person is 진동 김. 진동 김씨 아, 네, 김 진동 씨 이야기. 안녕하세요. 전 저는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다니고 있는 김진동이라고 하고요. 어, 학년이고단 저는 그래소프랑 라이노 같은 거 어, 이제 막 공부하는 와중에. 원래도 그냥 뭐 렌더링이나 이런 시각화하는 부분 되게 관심 있어서 파라메트릭 디자인 이런 것도 공부하다가 선배 중에 제가 약간 코딩 같은 거좀 관심 있어 하고 이런 걸좀 배워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 과정을 추천해 주셔서 참가하게 됐고요 어, 유튜브 같은 거 NJ 채널에서 예전부터 심심할 때한 번씩 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고 어,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ext person 지훈 정. <웃음> 안녕하세요. 정지훈이고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관심 그냥 건축용 쓰리 핀터에 관심 이 있어가지고 석사를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학부 때는 어, 건축 설계를 하긴 했는데. 졸업설계 이후로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아서 2년째 안 하다보니까 지금 감을 다 잃고 어, 지금 얼반디자인은 또 처음이어서 지금 어, 많이 막막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진구 음, please. 안녕하세요. 저, 그, 지금, 킥보드 타다 넘어져서 얼굴이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마스크 쓰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 저도 연세대학교에서 석사과정 하고 있고요. 이제 2학기고, 저도 이제 드레스오프 같은 거는 처음 이제 다뤄보는 거라서, 뭐, 짧지만 그, 그동안 많이 배우고, 프로그램도 많이 익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웃음> 죄송합니다. 아, 정대 김, 플리즈.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대라고 하고요. 저도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석사 과정 올해 처음 시작하는 학생입니다. 어, 강의는 물론이고 이 얼반 디자인 쪽에 이제 공부를 처음 해 보는 거라서 아도좀 긴장도 많이 되고 I feel a bit o e n I will be able to learn a lot m o r a n i n u o h e g o o e g a h t h y u Next person is... y n g o n y n Egon, please. But his uh. microphone doesn't work right now. Um, so maybe another person? 야, 지훈, 장, 정, 정지훈? 아까 아까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 시간을 잘못 알았나 봐요. 어떤 의미죠? 시간을 잘못 알으셨다는 게? 아, 한 시간 뒤로 알고 계셨네요. 네. 네. 네. Okay. 어, 오셔서 감사합니다. 교통 <웃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폰. Um, 예. Uh, please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us, please? 어, 아, 아, 하시나요? 네. 드리시나요? 네, 어, 네, 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한동대학교 다니고 있는 네, 건축이랑 도시 공부하고 있고요. 제 평소에 그, 음, 음, 컴퓨터이셔널 디자인이랑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NJ 채널에서 정보를 얻을 데가 없어서 네, 찾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찾고 공부하고 있고 최근에는 c 하고또 프로세싱에 관심이 생겨서 그거 좀 하다가 이렇게 참가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이렇게 좋은 워크샵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몇분 남으셨어요? 어몇분 발... 소개 못 하셨어요? 두 분? 다한거 같아요 계신... 다 하셨나요? 안 하시는 분 있나요? 윤이건씨네 네. 혹시 들리시나요? 아, 네. 들립니다. 네네네 들려요. 저는 명지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책을 읽다가 그래스하퍼에 대한 거를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서 NJ 강사님 채널에서 좀 공부하다가 이렇게 이 워크숍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 하셨나요? 이제 다 yeah, 소개하셨나요? 예예예 예. 가장 중요한 게 저가 생각했을 때는 팀을 조금 나누는 게 같아요. 그래야지 언어별로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여명이니까두명두 어, 2명, 명씩 짝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팀으로 우리 아, 영어로 해야 되지? Google d a a so I thought of Puya to Hangu on Hangugo, y o n g o e a t i n g to one as a c o i Ah, d e s t o n o t e o Okay, so can we do a bit of survey who is uh, willing to, to conduct this workshop with English who prefer Korean? Can we? r i s e your hand. <laughs> yeah. Uh, so Nada, uh, sorry that we, are, we were talking in Korean for a bit. Yeah, I, I kind of forgot, <laughs> I'm keeping forgetting about it. Yeah. So I think we also uh, kind of, um, our, our tutors want to also help out uh, for those who are really having trouble with English. Uh, but we also don't want to let left everybody uh, behind. So I think what n a m j u is proposing is to have separated meeting. So one in Korean, one in English, uh, as much as possible. Yeah. And of course, uh, if we divide into teams, uh, we can separate anyways with the desk r i t will be conducted per team. So you don't really have to worry about the lectures for those meetings. Um, yeah. So let me check the roster and I will start to, can you, can you all reply in the chat uh, with the English preference? If it's Korean, say Korean, English, English. And I will, uh, I, I will then check, uh, shall we just divide into four and four? So four people in English team, four people Korean team? And or, and or maybe, or uh, maybe in uh, for Korean, like Korean team, like maybe we can also separate too. So we maybe we end up we can get three teams, maybe and maybe small team in English and maybe two teams, like yeah. So um, because we have eight people, so I think we can have four teams. Yeah, four or three, like either, yeah, either is fine. Yeah. Okay. Okay. yeah okay so we we might uh so i think h o n g y u you want three teams right three yeah teams because okay for, for our p r o d u c t i o n quality okay great <laughs> we, great yeah, yeah okay uh so let's say first of all let's see who have preferences and who is pretty okay with english tutorial uh we can team up with another Uh, and the rest we can split into two Korean groups I think that's fair uh, so maybe you can volunteer so um, uh, let's see so eight so we can have three two two three two three So three people will be one group, two people will be one group, three people will be one group. Okay. Guys, do you have any preference for teaming up? It's not really good uh, to be too quiet. Yeah, like for example, maybe e u n s o and Hajin, they may want to be in the same group because they are like physically in the same room. And also they are mm -hmm. in the same lab at school. So they may have like common interests and they they have been working in Korea as well. Okay. 아, 은솔아지니. 같은 그룹 그룹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얘기 안 해요? 대정은 <웃음> <웃음> 편하게 편하게 얘기해요. 아 혹시 영어 진짜 괜찮은 분 없으세요? 한 분만 있으면 여기 친구랑 음. 같이 둘이서 영어도 늘 수, 있, 영어로 이거 좀 이거 이 분야를 공부해 볼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긴 한데 혹시나 아, 좀 외국 친구를 응. 어, 쉐어링이나 이런 아이디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영어 센터 해보고 스크린 해보고 쉐어링 좀알해주세요 네. 지금요. 혹시 유학 생각 있으시거나 영어로 전공 분야를 좀 공부해보고 싶은 친구 있으면 좀 아, 좀네 했어요. 반론 투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어, 당연... 아, 방금, 방금 얘기했던 은솔, 그 다음에 누구였죠? 하진. 하진. 하지. So u uh, n s o l and Ha-Zing is from same school and uh, have, have experience collaborating. So you want to team up. So maybe can we have one more person team up together? Uh, but before that, d a l i a n d a l i a n r a i s e hand for uh, joining into the English team, I think. Dalyan, all right, great. Thank you Good. for, yeah, thank you about it. So um, yeah, if you want, we can have three people in this group as well. Uh, it's all, totally up to you guys. Just please raise your hand for your preferences. Yeah, if you are three, three person in one team, you can make better production. Um, yeah the quality of work will be better. 그래세명 팀을 하고 싶어요. 어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 한국어 한국어 를 해요. 오케 여기 지훈. How do you feel like? 어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디자인이나 비주얼 i 이제이션에 자신이 없어서 좀 설계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하는 게 oh, yeah. 퀄리티를 mm -hmm. 위해서 yeah. 좋을 것 같아요. t h e s is in the same building with s o t h e r n Hudson e s r e s o so you, you guys can be a team. Yeah, they're all in the same department. y e a Okay, 좋아요. 다 <웃음> 그럼 된것 <거> 같은데요. <웃음> 셋, 셋, 둘 이렇게 가도 될것 같은데요. Yeah, n a d a and <coughs> d a h y u n are you okay with teaming up like this? Yes, I'm okay. All right, great. That's good. n a d a are you here? Yeah, I'm here. Cool. Are you happy with teaming up with d a r h y u n Yeah, sure. Just two of you, is that okay? Yeah, I guess so. Great. Thank you. Thank you. Thank so you. Cool. Yeah. So, yeah, you all note it down. Who is your teammates, right? So I will team one, team two. Team three. I will share this with you. Shared it on the chat. If that's okay, please give me a thumb. So there is a reaction button. Yeah, cool. Yeah, like you don't that. have video? You can, you can hit the reaction button. There is a thumb like this. <laughs> or like this. Wow, really no reaction. Hmm. <laughs> We need to change this. This is not good. Guys. I just found it. I didn't know that this function is okay. Had i n reacted. Thank you. Can somebody react? Great, Nada, thank you. Chengde, thank you. Oh, okay. Uh, a okay, you cannot find the reaction button. Okay. So, yeah, try to find it. Let's at least have this, so we know everybody is here. Okay, Jihoon, are you here? Oh, you have two videos. I see. I see. Okay. Cool. So that's that's good for the teaming up, I think. Mm -hmm. And, uh, you, uh, do you have any issue, u uh, to install NNA tool box? 그 NNA tool box 설치하는데 문제 있으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말하면 도와드릴께요. So, do you guys successfully can open the examples? Um, 그 설치 후에, 그 example 파일다열열수 있죠? 네. h okay. a e o played i Did you try with uh, example files? I tried to open mine, but there's missing components. It's even the uh, it was different from the one you showed us in the tutorial g u y s Some components are missing, and uh, most of the files, from my example files, are not working. Could you tell me the uh, name of file? I mean the example number. So all uh, of example miss one component yeah yeah i can i can change my screen as well oh uh, yes please yeah So the idea behind the scene to split the team is because uh we want to promote okay c a n you see my screen oh yeah yeah yeah can you zoom out a little bit yeah Tim, out a little bit. Uh, This is some messages n u m e r i c a l data. In, and when I opened the file that you uh, have told us, it, there was nothing about sex, uh, sex, mm -hmm. sex components. I asked uh, the control to yeah, sure. access it. Can you accept it? Yeah, yeah. Interesting. Ah, 주문 녹음. 새로운 번호를 끌고 와서 해봐야 되나? Okay. h uh, Nada. Yeah. Uh, could you please click the uh, file menu and g l o s e Windows. File uh, menu. Yeah. Yeah. h uh, the file. h uh, Yes. Yeah, and then go to special folders, and c o m e folder. Yeah. Do you have any new window? Window. Yes, this one. Okay. Yeah. Did you bring Can the you see window it? to the screen? No. Okay. So just let me share it. Can you see it? o h uh, yeah. Uh, okay. Hmm. Okay. So. Can I control the screen? Okay. Um, I'm not sure. I uh, asked you to restart Rhino Grasshopper. Yeah. That. Do you guys have any other problem or issue? 이거 말고 또 혹시 뭐 정, 문제 정대, 김정대씨도 네. 화면 잠깐 한번 창 한번 쉐어해 네. 주세요 일단 이게 인스톨되는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하고 그리고 이제 팀별로 나눈 다음에는 저희가 그 이제 팀에 맞춰서 그냥 언어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에 i h going t d i t i o n on this in uh, t On this weekend, uh, Jungyeon and me, we will try to uh, record the exact same lecture uh, in Korean. So if you guys are interested in, please, uh, I, will, I will let you guys know the, the date, time. So we're going to do the same exact in o u contents, but in Korea. n Because we have an English version, right? So, So, <laughs>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주말에 그 시간을 봐서 어, 똑같은 내용을 한국어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짜 이제 우리 그 저기에 있어요. 그이그제프 한번 열어주시고요. 주말에 그온 사이트 트립 없은, 없는 분들 시간 맞춰가지고 이제 뭐한 짧게 세네 어, 시간 안에 해가지고 한국어 버정으로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의견 주세요. 시간이나 이런 것들 토, 일요일 중에 어 시간을 맞추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저희가 한국말로 강의할 때 들어와 계시면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어 시간을 최대한 맞춰보시고 근데 저희가 온사이트 설베이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날짜를 정하는 대로 온사이 설베이 가는 날 정하면 되니까 온사이 설베이도 예. 한 시간 정도 주말 중에 다녀오면 되거든요. 뭐 시간을 어레인 같이 얘기해서 맞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지금 이 화면 보면 네트워크에 보면은 그 호이스데이거든요. 그걸 푸르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예 지금 이것도 좋아요. 펜해 보세요. 여기 보면 엔트리 포인트 네트워크 라고요 엔트리 포인트, 맨좌축위 펜, 오른쪽으로 펜 <웃음> 오른쪽으로 펜 해주시고 오케이, 제가 한번 저거 해볼게요 컨트롤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f a 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t r 로 한번 트리거를 해줘야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트리거를 한번 f a l s 시키고 그러면 이제 다시 가보면은 이제 다 제대로 된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 폴더 그 파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에러를 보면은 이 파스를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파스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정선생님 거그 네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 내 컴퓨터에 가면은 내 컴퓨터에 뭐 아무거나 가보면 이렇게 유닛2 눌러보면은 여기 꾹 클릭하면 나와요. 얘네들을 카피하면 돼요. 근데 하나 슬래시가 하나 더 들어가요. 두 개가. 그래서 그 디렉토리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So for those who has same problem like this in the Python, the error is actually triggered by the wrong path. So you need to uh, update the path and correctly. So I think this path is about the 정년우스 컴퓨터. So um, Um, in order to know the path, we can um, <laughs> sorry, op <laughs> open the um, uh, explore windows so that you can go to whatever place that you want to save so here, so for example, uh, maybe program, for example, and then click it, right? So then we can see all the path here, right? Drag it, like right button on top of it, and then copy here. And then we can paste it basically override it. We need one more additional. f l a s h oh. f l a s h f l a s h That's it. <laughs> yeah, it automatically triggers. Yeah, then uh, you can see the result here. Should be. Come on. I will just, uh, uh, I will try to reconnect in order to, you know, push this compound to calculate again. So, now we can see, come on. <laughs> What's wrong? Uh, okay. I guess maybe you can start the, the button a d the uh, beginning of the algorithm? d o w n l o a d s t r u r t r u e t r u e o n a you can't. d o w n l o a d u r s ...programs. Okay. oh oh oh that's why okay <laughs> we need a uh, the other slash additional two more slash here yeah because this is sort of syntax so here program so nope program Uh can you o e this f o d e r again? It's too a r Oh, this is n o t a s o p e Okay. <laughs> I'm always confused. Um, okay. So, program Come on. I couldn't see the folder. Could you drag I think the the window is out of the, our screen. So, a n a d a n a d yeah. Can you open? Okay. Can you open the the folder? Yeah. I should see. I think true. the window is somewhere walking around out of this window. I think. 저장하는 거대 계셨죠, 여러분들? It's it's there. Can you see? Yeah. Uh, we cannot really. see. Can you drag yeah. into the? Yeah. The okay. Oh, yeah, it, yeah. Yeah. And can you, you open it? We can. We can see the file, like the results. Okay, great. Um, uh, any other problem? 또 다른 문제 있으신 분 지금 빨리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네, 사소한 거라도 그냥 지금 빨리빨리 예, 예, 그냥 빨리빨리 해주세요 네, 아, 정지훈씨 창 셰어해 네. 주실 수 있어요? 네, 화면 셰어해 주시고요 오케이, okay, 나라다, we we are mo moving to another person 오케이, okay. 네 yeah. Thank you for helping me out. No problem. Anytime. You got to. Okay. So, uh, okay. Okay. Okay. o k a h Okay. Okay. Okay. Okay. o k I'll k o k t y o a y y Okay. o k it? y o k a o o y 어, 버전, 버전이, 라이노 커먼 버전이 저거라는데, 혹시 업그레이드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업그레이드가 되면 해결되나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네. 이제 노란색 풍선을 가만히 올려놓고 보면은, 라이노 커먼 버전이 문제가 있다고, 아. 이게, 이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게 되긴 돼요, 지금. 엑스큐션된 거예요. 아. 됐는데 아. 원인을 주는 거야요 원인을. 네디플리케이트 음. 되니까 앞으로 이거 쓰지 말아라 이런 느낌인 거죠 이 API를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 지금 리졸트를 볼 수가 있어요 클릭한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줌하면 이제 여기 더블 클릭하면 미니마이즈되고 이렇게 나오,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네또 다른 문제 있으신가요? 어, 저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문제 있으세요? 다 인스톨 됐고 다 예제 젠플 열린 거죠? 네그 화면 그 공유를 어, 느끼... 정대씨 한분한분더 네.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채어해 네. 주실 수 있, 있어요? 네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f a l 가 있는데 그 true로 한번 트리, 트리 해보세요, true로. 더블 클릭해보세요. 더블클릭해보세요. 이거를 f a l 를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웃음> 수정할 때마다 <웃음> 죄송합니다. 수정할 때마다 이게 r 이 e v a l u a 때가 다시 엑스 e c 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옵션을 열어놓은 거예요. 네. 됐죠? 지금은. 됐나요? 피드백 주세요. 안 그, 여기 창은 창... 문제 없이 되는데 이쪽에 그 어제 보여주신 대로 그거 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이거는 일단 설명해 드리고 일단은 그러면 제가 제 화면을 채워할게요. 자, 아, 일단은 화면을 꺼주시고요. 자, 어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컨디션이안 좋아서 <웃음> 오케이 아. 지금 김정대 친구는 제대로 된 거고요. 이제 I, will, I will describe more basic um, manipulation in g r a s s w o r f e r 제가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Here is our basic, let's say, um, fundamental um, configuration of network. 기본적인 네트워크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Uh, it needs a line, obviously. Otherwise, we couldn't build the network. And also, we need a origin. and destination, this is the, the um, required ingredient to execute this network. Okay, 네. we have an additional uh, special like t o g g l e let's say like a binary condition, like a true and false. So if you have a false value for your network, actually you, you couldn't see nothing. Yeah, anything. Yeah, because basically uh, we uh, the, the the network is never calculated. In order to calculate, <laughs> you need to toggle on, false. It takes a little time based on the uh, complexity of the network, and then you guys can see all the uh, correct information after this calculation. 그러니까 일단은 이 true랑 false가 있는데 false 하면 n e t r 계산이 안 돼요. Yeah. 이거 왜 만들어 놓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투부해 놓고 한번 계산된 다음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줌 하시면 화면이 나와요. Yeah. So for those who couldn't see nothing, once you click it, don't worry about it. Just select the component that you want to zoom, and then click on the right button on the glass of y o r canvas. and You guys can see the zoom icon. Just click it and jump to the um, Basically, we change the extent.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얘가 그 중앙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는 얘를 false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origin, destination을 잡아서 예를 들면, 자, 제가 얘를 선택을 해볼게요. extrusion. extrusion을 선택을 하게 되면 extrusion만 보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걸 선택을 해놨거든요. only draw a i e w of geometry for selected object.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약에 야 이거를 선택하고 하시는 걸 제가 권해드릴게요. 이걸 선택을 하고 그데 선택한 지오메트리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Shift 키 누르게 되면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얘를 하나 킨 다음에 움직여보면 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그 파스를 계산해주죠. 왜냐면 은 이게 false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네트워크 한번 계산했고 그것들 빠르게 적어한다 근데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부서졌거리가 다시 하면은 빌드를 다시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uh, so, um, in order to <laughs> execute the c o m p o e n d correctly, so we need to uh, convert this value true. So, I mean, whenever you change the network, you need to execute. However, if you wanted to uh, inspect the data or calculating the path between two origin and des uh, designate uh, destination, that's okay. We can Uh, toggle, uh, we can convert the toggle value to false because we already built it. and We already calculated everything related to uh, the network analysis. So you can click the extrusion for example. And then I click the multiple um, designate uh, point. Then I can easily you know, change the position of the base, uh, origin or um, destination. So it's very quickly uh, co compute. Because we basically lock out in terms of the building the network, which is pre-processed for the network analysis, by the way. And also, um, for those who couldn't see uh, the screen, I mean, um, the geometry on the screen, I recommend you guys to activate this toggle button. So the beauty of this toggle button is that it actually help us to focus on you selective geometry to visualize on, the, on your screen. Yeah. So this is the yeah, the trick for you guys.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Do you guys have any question until now? 아무 일단 여기까지는 질문 없으시죠? 네, 네, 좋습니다. Okay, we have a question here. Um. u uh, 근데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채팅으로 해주셔.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 이게 채팅창이 안 열리는 중간 중간에 네. 그냥 마이크 켜고 인터럽트해서 들어오셔도 네. 요 네, 네. 상관없어요. 네. And uh, a n uh, actually, yeah, I know the the the plan the circulation drawing is missing. I know, but uh, maybe you, you just t r y yourself. y you o can design uh, your own circulation in a building scale. but uh, i'm gonna h o r e a r yeah after uh, tomorrow's lecture yeah we we gonna update the file again yeah, e c just we will share another file tomorrow so yeah just mess with the other examples yeah. yeah yeah um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거그파썬 저장하는 거 그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리비짓 하면 여기서 이거를 바꿔 주신 다음에 슬래시가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항상 dot .csv가 들어가야 되고. This is the convention to so that we need to follow. So keep in mind the slash at the end of this sentence here and also we need to designate the file name with the extension name. In this case csv is a comma separated value file format. So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저장이 자동으로 돼요. So with with, with this python compound you can just You can, you can save the data um, if you want yeah i mean so 그리고 um,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시면서 뭐 이렇게 부딪히는 거 크게 없죠. 이거만 아시면 되죠. true 하는 거 false 아니 뭐잘 모르겠으면 다시 보여 주세요.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네네, 같이 예, 같이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해 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팀별로 저한테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팀별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팀별로 저희가 짧게 짧게 미팅을 해, 할게요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팀별로도 해드리고 최대한 여러분들 블로커 없게끔 할테니까 언제든지 일단은 그렇다고 막 시간별로 계속 주시면 좀 그렇고 이거 문제를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연락을 해주시면 팀별로 일단 미팅을 또 진행해 드릴게요 So if you guys have a question in your team For any blockage uh, to move forward, just don't hesitate and contact to any of our tutors, and we will respond ASAP. Yeah. Sure. 그 그리고 그 저희 한번 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서로 그 brainstorming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내일 그 커블리레이 끝나고 그 서울 데이터 파일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로 어쨌든 할 건데, 어, 우선 어, 우선 어, 그니까 사이트 한번 보시고 팀끼리 나는 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다 이런 거좀 나누면 사실 저희가 이거 NNA 툴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뭔가 파이팅이나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뭐으로 해크를 해서 이제 그 리서치 주제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 디자인까지 다잘할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떤 주제든 우선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 나눠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과 해보고 싶다. 이런 거를 정해서 그게 사실 빌딩 스케일도 가능해요. 이건 어쨌든 네트워크만 있고 오리진 있고 데스네이션 포인트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다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그 사이트 내에서 우리는 아예 건물 하나를 하고 싶다. 건물을 새롭게 디자인할 거다. Well, And, uh, is, is it also possible to have three-dimensional network right yeah okay. yeah or i think so it can rather, be just any, any kind of like installation or intervention into a city or in a space like a temporary installation or pavilion something like any kind of physical structure or even not a physical structure something on the virtual thing and oh, no, i think it can be really creative um tomorrow's lecture is about uh the graph yeah I'm, i'm going to talk about uh not just graph the technical um the theory but also there's a lot of example that actually help, help you guys to make some brainstorming Uh, so that as long as we can detect like node and edge, we can apply this algorithm to um, your geometry <laughs> or your context. So, so if uh, yeah, uh, like if you have a network like edge and then uh, the node, uh, you can uh, play with it, this network. So don't like kind of make kind of limitation in terms of scale. You can just open it and nada and um, also you uh, talk with your teammate and then uh, start to think about the research subject actually we provide the data uh of soul but and the students will go to on-site survey as well but uh, because of the distance you cannot join the on-site survey but uh, we're gonna share share the on-site survey data all together so don't worry about that so you just contact with your teammate and then i'll try to start your brainstorming for your next week okay yeah so yeah again if you guys have a question based on your based on the, your team leave your message on the slack or or send the emails uh, one of our tutor or instructor please and do you guys have any question 그, 일단은, 뭐, 딱, 일단 팀별로 여러분들 묶어가지고, 질문들이 있거나, 트러블 실행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연락 저희에게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블로커를 제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단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 지금, 한 시간, 한 시간 안 남았죠? 맞죠? 함소윤 선생님. 한 30분 정도 더쓸수 있나요? 네,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좀안 되게 남은 것 같아요. 네. 한시라고 해 시작하니까요. 뮤티. 예. 그러면은 한 40분 정도 제가 파이썬 어제 과제 내드린 거 그거 한번 리비짓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좀더 편하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웃음> 어, 저 혹시 뭐 물어봐도 되나요? 네, 네, 네, 네. 아, 어, 제, 제거 화면. 네. 승아 쌤, 저 리코딩 할수 있게 좀 허락해 주세요. 오케이. 지금, 리코딩 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네. 금 네. 저도 하려고요. 오케이금 네. 어, 네. 그 지금, 같은 에러거든요. 이게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o n 지금, 지 일단 이거 지금 되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아웃풋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같이 또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일단 이게 엑세큐션 됐어요. 지금 주황색이 그냥 원인이 뜨는 건데, <웃음> 네. 됐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작동은 되는 거다. 근데 이게 뭐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 간에 이제 그게 풀뭐 시가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주황색 같은 경우 어쨌든 원이니까. 인 작동되는 건 무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화면 보이시나요?